테이블 채널 t v n 월화드라마 막대목은 영예시 시즌 16 극본 한설이 연출 정형권 이한마경의 16 안상휘 CP가 김현숙과 이승준의 굳건한 러브라인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방송 전 공언한대로 두 사람의 결혼은 시즌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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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국내 최장수 시즌제 드라마다. 노처녀 이영애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실을 담아냈다. 그동안 만남과 이별, 심지어 파혼까지 겪었던 이영애였지만 마영애 16측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영애의 결혼을 공식 발표해 기대감을 높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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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시청자들은 이영애가 또다시 파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안씨피는 두 사람이 당연히 결혼을 한다. 이번 시즌 안에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마영의 16은